이그 정도 좀제 어? 죽었다고! 저, 저, 여기 있어요, 저 여기 있어요 자리아 포커싱 님들 차리아 포커싱 차리아킹아나9 9인데아9 9 99파 아니고 9 9데아아봐 <웃음> <웃음> 아니 아 아이. 아니 내가 해킹 한다고 말 하다가 알겠어. 오... 다시 불어서 갑시다. 아또 혼자 들어어요또 혼자 들어갔어요. 힐이 딸려가지고 저 햄스터 힐을 던져요. 뭔... 휴이이새정 정량. <람이> <람이>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하돼 안돼 안돼 지돼안겠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지금다 봐. 나어나 너무 아하는 거야. 실시간에 참여하 아, 는거좀 벗어. 미미지 아 되려. 우리 캠. 오케이? 우와! 아! 아야 자, 제아 좀 조용히 하면은 저분이 좀 네, 조용할까? 네. 죄송해요. 저 때문에. 조용할게 제가 아 아, 제가 좀.. 제가 좀 시끄러웠어요 님 아.. 아 방송이라니요? 방송하고 계세요? 왜 저래? 왜저좀 아, 좀, 이상한거 같은데? 어. 아왜 저래 네 방송 잘람면 진짜. <웃음>